네, 기출문제 5-11번. 혈장량과 혈압을 공부하기 전에, 제가 학생분들께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땜이 이렇게 있고, 상류가 있고, 하류가 있죠. 땜이 있다는 얘기는, 땜이 이제 물을 이렇게 머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이렇게 담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공기 있잖아요. 공기. 공기가 지면을, 해수면, 해수면을 누르는 압력을 우리가 기압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기압. 그쵸? 공기가 누르는 압력. 심지어 물이 누르는 압력도 있지 않을까? 이 단위면적을 누르는 압력? 그걸 뭐라 그래요? 정수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쵸 아, 물의 압력을 수압이라고 하는데 단위면적당 작용하는 수압이 있을 테니까 그걸 정수압이라고 한다 이거 환경과 운동에서 이미 공부를 했다라는 얘기고 여기다가 물을 더 담아요 비가 많이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수면이 요렇게 상승할 거다 정수압도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다 더 높은 데서 더 많은 물이 누르니까 압력을 더셀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 압력을 낮추는 방법은? 이건 댐이라고 했고 댐 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열어야 닫아요? 당연히 열어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물의 양이 감소하죠? 요거 방류한 거예요 그러면 물의 양이 감소하고 압력은 떨어질 거다 라는 얘기예요 아 그런 거구나 자 여러분 혈장이라는 걸 우리가 공부했는데 혈장이라는 게 뭐냐면 혈액을 구성하고 있는 물이에요 체액 그쵸? 혈액을 구성하고 있는 이 혈장이 한 60%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혈압이라는 건또 뭐예요? 혈압이라는 건 혈액의 압력이잖아. 혈액 혈액의 압력, 혈장이 60%나 되니까 결국엔 혈장 양이 혈압을 결정할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것도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혈압을 결정하는 데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죠. 말초혈관 저항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혈장 양에 따라서도 혈압이 변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물을 많이 먹었어요? 그러면 혈장량이 증가할 거예요 그러면 혈압이 상승하겠네? 그러면 만약에 혈압을 떨어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을 배출해야 되죠 그렇죠 물을 감소시키면 혈압이 떨어질 거다 라는 얘기예요 방류를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거 배출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배출을 가장 손쉽게 가장 효과적으로 가장 많이 빨리 할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이건 소변이죠 소변 그렇죠아 그러니까 소변을 담고 있는 주머니 이 소변을 담고 있는 주머니가 혈압 조절을 하는 아주 중요한기관이구나 라고 하면 큰일 나요 요거 이제 방광이잖아요 방광 그거 아니에요 댐의 문이 열리고 닫혀서 정수압을 조절하지만 이 댐을 열고 닫고의 결심은 누가 하냐면 대빵이 하는 거예요 환경부 장관이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방광이 소변을 담고 있지만 방광의 이 소변 양은 방광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얘는 시다발이 아이가. 예 <웃음> 네, 죄송합니다. 방광은 소변을 담고 있는 주머니일 뿐. 소변 양은 누가 결정해요? 바로 신장이 결정한다라는 얘기. 이렇게 신장이 두 개니까 이렇게 신장에서 요관이라고 그러죠. 요관을 따라서 소변을 방광으로 보내면 방광이 빵빵해지겠죠. 소변이 꽉 차면 그러면 이제 요도를 따라서 이렇게 배출이 되더라라는 얘기. 결국엔 소변의 양을 결정하는 건 누구다? 신장이다 라는 얘기에요. 아 그런 거구나. 물론 여성분은 여기 자궁이 있겠죠. 신장이다 라는 얘기에요. 이걸 조절한다? 무엇을 조절한다? 요거는 호르몬 아니면 신경인데 지금 문제에서는 지금 제가 문제 풀 때는 문제에 충실하기로 했으니까 그죠? 신호분자를 분배하겠죠. 신호분자 즉 호르몬 호르몬 호르몬을 분배할 거예요. 그 호르몬을 가지고 혈압을 조절할 거다 라는 얘기에요. 혈압을 조절한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배출도 하지만 흡수도 한다는 얘기예요 혈압이 떨어지면 정상 혈압보다 떨어지면 혈압을 상승시켜야 되니까 소변을 배출하면 안 되겠죠 그때는 재흡수를 해야 되겠지 그런 것들도 신장에 관여를 련관 한다 직간접적으로 관여를 할수 밖에 없다는 라 얘기에요 물론 항인 호르몬 이런 게 있죠 있지만 관여를 한다 신장에서 분비되는 거 RAA라고 했어요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있지만 요거죠 R, 레닌 답을 얘기하는 건좀 그런데 어쨌든 네. 나머지 관련된 것들은 640회 설명에 관련링크 걸어 심어 놨으니까 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조금 꺼름직한데 이상한데 <웃음> 어쨌든 아, 참고로 이거 잠자면 한 10정도 떨어져요 잠잘 때는 근데 낮에 화를 많이 내는 사람들은 혈압이 잘안 떨어진대요 네.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잠이 잘 안오죠 네. 요즘 좀 힘들텐데 여러분들 이겨내실 수 있도록 네. 힘내시기 바랍니다 부족하겠지만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들 편이잖아요 마치겠습니다